오늘 혼자서 h&m 그 다음 자라 그 다음 에이 세컨즈 까지 세군데를 돌면서 쇼핑을 했어요 일단 다섯가지 품목을 제가 쇼핑 했네요 그래서 함께 둘러보려고요 어떤 분들은 많이 산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섯가지 면 별거 아니다 보실 수도 있고요자이게 휴대폰 가방인데 제가 어 어제 홍대자라 매장에서 보고 이거 말고 다른 형식이 있었는데 그건 지갑에 좀더 초점을 둔거였고요 이건 지금 이 휴대폰 공간에 좀더 초점을 둔건데 어 여기다가 딱 필요한 카드 교통카드랑 이런거 두고 그 다음에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워낙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작은 가방 립스틱 같은거 하나 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자라 건데 이제 이렇 레어파드 분이 티셔츠예요. 이 촉감이 굉장히 좋고, 어, 계절 상관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속에 받쳐 입고 뭐 이렇게 하세요. 그 다음에 어, 요거는 역시 자라 매장에서 구매했는데요. 이렇게. 이제 자켓입니다 어, 아주 한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이제 털로 됐으니까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왕창 세일 제품으로 이제 7,900원짜리 제가 이 파이톤이라고 하죠 뱀무늬 이거를 가을 여름 좀 늦여름쯤에 사고싶었는데 못샀는데 이게 7,900원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품목 제가 산 마지막 품목은 어, 제가 사실은 이게 어, 누빔이 된 크림색 아이보리색 어, 누빔 자켓인데요. 점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끈이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똑같은 비슷한 디자인을 어, 온라인샵에서 구매를 한 상태예요. 근데 이제 아직 물건이 배송 전인데 에이세컨즈 어, 갔더니 정말 비슷한 타입이 있는 거예요. 어,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세로 줄무늬에 끈도 있고 약간 이제 한겨울까지는 못 입겠지만 가볍게 입고 다니기 좋은 정도고요. 어, 검정하고 흰색인데 제가 흰색을 마음에 들어서 흰색 구매를 했었는데 아직 안온 상태라서 온라인 취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대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. 어 너무 뿌듯하고요 대신 이제 쇼핑을 <웃음> 더 하면 안될 것 같은 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음 뿌듯 뿌듯 하고요또 입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톤 반바지 입니다 어 가장 간단하게 검정이나 아니면 뭐 흰색이나 다양하게 뭐 기본 타입이라서 입을 수있고요 주머니가 있고 부들부들 해요 그래서 이제 레깅스에 입으면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냥 이것저것 겹쳐 입기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구매할 때 같이 봤던 이털 자켓 인데요 어좀 캐주얼한 느낌의 짧은 타입 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부하지도 않고 되게 미니미니 한 사이즈라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가볍게 입기도 좋고 지금도 털 입으신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했던 비슷한 타입이라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한 누비임 재킷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좀 캐주얼하면서도 어, 너무 또 캐주얼하지 않은 타입을 찾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색상도 네 어, 어두운 색이 많으니까 이런 밝은 색 그리고 단추는 이렇게 똑딱 단추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되구요 이렇게 끈을 묶어서 입어도 됩니다 저 지금 잠깐 생각났는데 어 이렇게 이걸 묶다 보니까 약간 도복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입으면 좀 여성스러운 느낌 나고 네 그리고 이제 긴 롱스커트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캐주얼하게는 그 청바지 같은 거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원피스에 입어도 될것 같고요 네 라인이 부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어, 레오파드 무늬 원래는 M 사이즈를 입어보고서 지금 이제 S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뭐 달라붙는 타입도 아니고 해가지고 제가 팔뚝이 좀 콤플렉스긴 한데 부해 보이지 않는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조거 팬츠를 입었거든요. 이런 그냥 검정에다가 무난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계열의 어... 페이크 레더 스커트랑 입어봤어요. 이건 너무 센 언니 느낌인가? 이런식으로 입어도 그냥 괜찮을 것 같고 겨울 느낌 지금 털 입기에는 조금 그런가? 하여튼 이런식으로 이거는 이제 같은 자라에서 샀던 얇은 어, 약간 사계절 느낌의 주름이 잡힌 네 롱스커트죠 이거랑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입어도 좋을 것같고요 네.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거 마음에 들어요 털 그냥 부담없이 그냥 귀엽게 자 이렇게 오늘 어 만족스러운 쇼핑을 마쳤습니다 대신 좀 돈을 아껴 써야 할것 같아요 총 다섯 가지 품목 사고 어 21만원 정도 약 2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